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의 골프를 쉽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이들에게 야 드라이버 시작했어 빨리와 같이 보자 말씀해 주시는 건 초보왕을 도와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시면 멤버십에 가셔서 오른쪽 스윙, 왼쪽 스윙, 몸통 스윙 이걸 구분해서 배울 수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에도 합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드라이버는 반드시 좌회전을 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좌회전을 시켜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스윙 궤도를 보면 여기에서 그 내가 몸에 이제 중심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원을 그려보면. 결국에는 뭐 백스윙 할 때는 이 우회전 개념으로 되지만, 공을 치로 들어올 때는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스윙이 좌회전으로 빠지죠? 여기에서 치면서 이렇게 왼쪽으로 빠지니까 좌회전이에요. 그러면 공이 날아갈 때 똑바로 날아가는 공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제말잘 들으셔야 돼요. 불가능해요. 똑바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공은 우연히 어쩌다가 나올 수 있지만, 똑바로 날아가는 공을 친다는 건 여러분들이 붙잡히지 않는 무지개 끝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다 왔다 싶은데 또 저희가 있고 아예 나중에는 무지개가 없어져 버리죠.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걸러야 되는 레슨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똑바로 날아가는 공을 할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그러한 레슨은 방법적으로 그나마 좀 똑바로 나가게 보이는 거로 접근한다면 너무 좋지만 정말 그렇게 나갈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그런 레슨은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구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뭐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잘 치기에는 똑바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긴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여기서 좌회전을 시켜야 되냐면 쭉 쳐서 공이 좌회전을 가게 되면 내 몸의 방향과 순방향으로 힘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볼은 뜨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앞으로 공을 굴리는 순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내 힘, 힘이 힘 전달되는 방향과 공이 날아가는 방향을 일치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나는 분명히 몸이 이쪽으로 도는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공이 날아가면 내 몸이 도는 방향과 반대로 돌아가죠. 이런 공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큰 힘을 써도 멀리 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방향으로 돌리려고 순방향으로 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립도 이렇게 돌려 잡아야 된다고 한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리는 걸 손을 좀 회전을 빨리 시켜서 왼쪽으로 가져 들어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가 훈련을 시키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은 그립에 의해서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지만 의도적으로 제가 이번 주에 소개해 드릴 내용이 뭐냐 어... 여러분들이 손을 뒤집고, 덮고, 뒤집고, 덮고 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해서, 공을 왼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왼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 타이밍을 잡아보는 연습을 꼭 해보십시오. 스윙 크기는 크지 않아도 돼요. 꺾어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무슨 뭐 태풍 스윙. 제가 태풍 스윙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세 손가락으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뒤집고 덮고, 뒤집고 덮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뒤집고, 덮어서 공이 왼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이 연습을 꾸준히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그 불, 그막 원자 핵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뒤집어 덮어서 왼쪽으로 갔지만 초보항이 뒤집고 우측으로 쳤는데 공이 왼쪽으로 싹 돌아 들어오죠? 그래야지 이렇게 이런 걸 연출을 해서 진짜 골프를 매니지먼트도 할수 있게 돼요. 근데 제가 지금 큰 동작 안 하잖아요. 그런 걸할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무조건 제가 아까 전에 쳤을 때 이렇게 왼쪽으로 하면 어? 초보왕 여기서 그냥 쳤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이거 골프 어떻게 쳐요?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걱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되면 아주 베스트. 여러분은 기본기가 너무 튼튼한 거예요. 그럼이 도는 걸 그대로 돌리는 그 느낌을 가지고 초보왕이 오른오 초보왕이 오른쪽, 초보왕이 오른 초보왕이 오른 초보왕이 오른... 오, 오른... 오, 오른... 오, 오른... 오른쪽으로 치는 느낌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돌아오고 오,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똑바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 완전히 다 속임수거든요. 여기에서 위쪽으로 치면 위쪽으로 치잖아요. 그러면 조금 지금은 많이 돌았지만 똑바로 나가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도 칠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뇌가 돼야 됩니다. 드라이버는 또는 골프 샷은 무조건 좌회전으로 쳐야 된다. 좌회전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 그 방법을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